안녕하세요. 편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뭘까요? 3월 월간견적입니다. 뭐다 제목 보고 들으셨겠지만 어, 이 월간견적 언제 올리는지 자꾸 아직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드릴게요. 16일에서 20일 사이쯤 올려드립니다. 어, 이유가 있는데 월차에 올리시는 분들 충분히 많고요. 제가 원래 월간견적 시작할 때 중순쯤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딱한 달씩 딱딱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중수쯤에 늘어올려요 그리고 이거 올리기 전에 신호가 있습니다 어떤 신호? CPU 가성비 비교표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를 그 며칠 전에 먼저 올려드려요 그거 비교 다 해야 괜찮아 월간견적을 뽑을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어, 지금 컴퓨터 사기 좋은 시기인가요? 이 질문도 자주 하시는데 아닙니다 꽤나 비싸졌어요 하지만 가장 컴퓨터 사기 좋은 시기는 내가 필요로 할 때라고 얘기해드릴게요 자, 세 번째 가격이 언제 떨어질까요? 제가 이거 알면은 이미 부자예요 그럼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가격이 왜 오름? 이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오른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해놨습니까? 확률, 환율 정보를 올려놨어요 12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인데 보시다시피 오늘 날짜 기준으로 1245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은 대충 한달전 시점 볼까요? 한달전 시점에는 1189원, 1184원 이 정도였네요 조금 더 과거로 봅시다 두달전 시점에는 얼마였습니까? 1150원, 1160원 사이였죠 지금 얼마 올라간 거예요? 대충 70원, 80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7,80원이 큰돈이 아니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00원으로 계산해봐요 생각하기 편하게 1000원에서 7,80원 몇 프로입니까? 7,8%입니다 100만원이면 얼마일까요? 7만원 8만원이 돼버리겠죠 물론 뭐 1100원이니까 정확히 따지면 6,7%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단 6,7%가 올랐다 보시면 될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코로나 때문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업계가 피해보고 있는데 저희 컴퓨터 업계도 똑같습니다 어, 대부분 제품을 중국에 생산하고 있는데 꼭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코로나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 부품 수급이 쉽지가 않아요 국내에 잘 안들어와요 생산을 아예 멈춘 공장도 있고 그렇다보니 어, 그러면 은 수요는 어느정도 고정인데 공급이 안된다 어떻게 되겠죠? 가격이 상승합니다 특히 인기있거나 가성비 좋았던 것들 먼저 품절이 나버렸어요 대처품도 슬슬 독나버렸고요 그다보니까 러 인기 없거나 아니면 조금 비싼 제품들 그런것들이 남아있는거죠 그래서 가격이 또한 3-4%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저번달 대비 어느정도 올랐나요 10% 가까이 오른거죠 꽤나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그렇게 올라버리는 바람에 지금 사기에 안좋은 시기라고 얘기하는거예요 그럼 가격이 언제 떨어지냐 이거 자꾸 물어보는데 결국은 환율이 언제 안정화되냐 낮아지냐 또는 코로나가 언제 잠식이 될 것인가 어, 완전히 끝나버릴까? 끝나버릴까 이걸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럼 뭐 박사님들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겠어요 그거 알고 있으면 이미 부자겠죠 사재기 막 해놓고 비쌀 때 팔아먹겠지 하하하 <웃음> 여튼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가격 상승 요인 뭐 월간 견적 언제 올려준다 이런거 대충 정리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30만원부터 400만원 후반까지의 견적 하나하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3 40만대 사무용 영화감상용 견적 이거는 여전히 똑같아요 2200G 아니면 3200G를 쓰세요 이 제품 2200G 아직도 물건이 좀 남아서 뭐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팔리고 있고요 3200G 점달 대비 한 7천원 오르긴 했는데 이놈 가격 차이가 지금 15,000원 정도 나잖아요 15,000원이기 때문에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성능 차이는 한 10%쯤 납니다 여러분은 아, 그 예산에 따라서 1번 2번 선택하시고요 쿨러는 기본 쿨러 쓰셔도 됩니다 단, 단지 단 소음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뭐 EX-A320 열심히 추천하다가 이제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지금 9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 9만원에 사는건 호구의호어 호구. A320M-A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맥스는 굳이 안 붙은거 사셔도 돼요 맥스 붙어있는 건 M.2 슬로만 쓸수 있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그냥 사타 방식의 SSD 쓰세요 그래서 그냥 A 프로로 사시면 됩니다 그럼 한 6만원 조금 넘어가요 싸죠? 그리고 에즈락 X370 M 프로 4 다시 판매 시작했더라고요 요거 차라리 EX a 3 2 0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세요 요게 a 3 2 0치셋보다는 상위 치셋입니다 X370의 장점만 뭔가요? CPU 수동오버 되고요. 전원부는 A320, 그, EX, 제일 좋은, A320에서 제일 좋은, 고 제품하고 비슷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확장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레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습니다. 어, 물론, 쌍 값에 괜찮다는 거예요. 막, 이거 X370이라고, 이게, X470, X570이나 돈급이라, 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DR4, 4기가 메모리 두개 썼습니다. 왜 듀얼 채널로 써야 되는지 알죠? 듀얼 채널로 써야 내장 그래픽이나 전체,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 싱글로 한개 꽂았는 것보다. 이건 뭐, 도로에, 그, 2차선. 2차선 도로고, 한 방향으로 밖에 못 가는 거랑, 1차선 도로고, 두 개라서 양방향으로 통신되는 거랑, 어, 쪽이 원활하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베가 8, 내장 그래픽이고요. 요거는 메모리 오버 조금 해주시면은, 뭐, 어, GTX 750, 아니면 750ti 사이의 성능쯤 됩니다. 1030하고도 흡사하죠. SSD 같은 경우에는 웬디 블루. 판매물도 많고,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뭐,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요거 쓰시거나, PN981, m.2 입문하실 때 요거 쓰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웬만하면은 그냥 SATA 방식 SSD 쓰시고요. 요 PN981 같은 M2, NVMe 방식의 제품 쓰려면은 어, 프로 맥스 혹은 X370 프로폴로 사야 됩니다. 마이크로닉스 크레스트 500W 파워랑 그리고 하이퍼 K 500W 파워 양자 태일 하시면 될 거고요. 요거 말고도 좀더 저렴한 500W짜리 파워가 좀 있잖아요.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것들 불량률이 높거나 안정화가 아직 안 듣는 제품들이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효율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거나 품질이 떨어지는거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최소 요건이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과하지 않느냐 과한가 맞습니다. 하지만 뭐 300W, 350W는 전격 파워가 잘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는게 그냥 적당해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이랑 똑같습니다. H300을 추천해놨는데요. 이거 꼭 이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사무 용도이기 때문에 그리 사양이 높지 않아서 이 정도 케이스도 사용할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금액은 1번 제품을 합계한 기준으로는 35만 3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저거는 순수 부품 가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뭐공비 같은 거는 따로 더 돈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시고 대충 40만원 정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저사양 게임 롤 카트 같은 경우는 돌아가요. 사무용도 엑셀 한글 웹서핑 정도는 원활하게 쓸수 있고요. 프레시디 영화 감상 이런 것도 괜찮겠죠. 다만 윈7 사용유저라면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주의해 주시고요. 아무튼 30만원부터 40만원대 간단한 저가형 PC 사양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60만원대 인텔 견적을 보여드릴 건데요. AMD 견적은 왜 없느냐. 60만원대 AMD는 게이밍 용도로는 요 9100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예. 빼버리고 인텔 견적 보여드릴게요. 인텔 9100F. 요 제품은 대처품이 없어요. 지금 이 가격에 쿼드코어 CPU 중에서 요거보다 좋은 놈이 없습니다. 10만원도 안 해요. 9100F인데 2200G보다 CPU 성능만 따지면 15% 20% 가까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꽤나 괜찮은 성능이죠. 다만,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기본 쿨러 사용하셔도 발열상에 문제없고, 소음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요. 발열이 안 심하니까. 어, 보드 같은 경우에는 H310 Pro VDH 쓰세요. VDH 플러스입니다 이제품뭐 h 3 6 0치고는 다른 괜찮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싼 맛에 쓰는 제품이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 조금 더 고급 제품을 쓰고 싶으시면 박격포로 넘어가시면 램소켓 4개, 그리고 인텔 램 그리고 가단한 방열판까지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프로 VDH는 M.2 슬롯이 없으니까 아시죠? 이거 샀을 때 M.2 사면 안 돼요 박격포는 M.2가 있습니다 램 같은 경우는 8기가 2개 넣으세요 요새 대부분 게임이 램 용량 8기가 정도는 잡아먹습니다 좀 고사양 게임은 10기가 이상 먹기도 하고요 8기가 2개 넣고 쓰는 게 적당하고 어, H360이든 B360이든 오버클럭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팀그룹 메모리 써도 됩니다 굳이 삼성전자를 가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두 제품 가격 차이가 9,000원 정도밖에 나지 않으니까 9 0 0원안 아끼고 저 같으면 삼성 거갈것 같긴, 같긴 해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너 3D 지퍼스 1650 슈퍼 OC라고 해놨는데 이거 판매물 60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몰에서만 소량 가지고 있고 사실상 품절입니다. 사실상 품절이에요. 내가 사고 싶어도 못살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대처품이 없습니다. 다른 제품은 그냥 몰이 20, 30도 안 돼요. 10 이랬습니다. 1650 슈퍼 대부분 물건이 쇼트 난 상태입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구하면은 그냥 RX 570쪽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 이 RX 570도 에즈락 제품을 제외하고는 판매물이 거의 없어요 에즈락 제품만 70몰인가 있더라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보니까 또 60몇 몰 이것도 셔틀날 때가 다 됐습니다 이거 두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를 수 있으면은 그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진짜 뭐 거의 대부분 품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제품을 골라드릴 수가 없어요 아쉽지만 그래서 60만원대를 포기해될 수도 있어요 이거 못 구하면은 선택 여지가 없죠 그냥 1660 조금 돈더 주고 한 5만원 더 줘야 됩니다 1660펠렛 듀얼 제품 사면 될겁니다 어, SSD같은 경우에는 250기가 왠디옆에거랑 똑같은가요? 똑같은건 없고 그리고 H360 보드 사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거기 때문에 삼성전자860 사타 방식 에보를 또 선택을 해놨어요 만약에 나는 조금 좋은 보드 쓴다 박격포 쓴다 그러면은 요 옆에 PM98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 RX57국이 권장파워가 600이라 적혀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CPU하고 그래픽카드 합쳐봤자 250W 안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500W짜리 마이크로닉스 클래시2 쓰셔도 충분합니다 뭐 아니면은 FSP 하이퍼 K 500W짜리 써도 충분해요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식스팬이 아닌 케이스를 골라놨죠 어, K400인데요 일단 식스팬이 품절이기도 하고요 요 K400을 제가 한번 조립해봤는데 하단에 이렇게 뻥 뚫려있는거 제외하고는 크게 흠집잡을게 없었습니다 3만원짜리 케이스치고는 뭐 그냥 적당한 마감 강판은 여전히 얇긴 하지만 어, 4개의 쿨러 그리고 편한 선정리 어, 풀메시라서 충분히 시원한 쿨링 이런거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어, 물론 너무 많이게 기다리면 안돼요 3만짜리니까 그래서 요거 쓰는것도 괜찮습니다 어, 그러면은 총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총금액 1번기준 합계금액 그러니까 1650 슈퍼 썼을때 6 4만정도 나옵니다 1650을 못구해서 1660 쓰면은 대충 70만원 가까이 나오겠죠 그 RX570 장착하면 57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공비뭐 조립비 3만원 4만원 이런거 포함하면은 대충 살수 있는 가격대가 될 겁니다. 어,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준다. FHD 60 정도로, 어, 중호. 어지간한 게임이 다 돌아가요. 저사양 게임은 당연히 그보다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줄 거고요. 배그 같은 것도 되긴 하는데, 그럼 최소 프레임 유지가 조금 어려운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뭐, 스타나, 와우, 그, 클래식, 아니면은 뭐, 디아블러. 어, 그거 말고 또뭐 있죠? 좀 국게임도 있잖아요 뭐 던파라든지 카스라든지 이런거 할 때는 충분히 잘 돌아가요 피파 이런거 할 때는 요정도 사시면은 레 h 드로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 요건 정도를 맞추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 FHD 사사는 기대하시면 안되고요 <웃음> 자 그럼 60만원대 게임을 위하기 하기 위한 최소 견적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조금 돈을 키워서 80에서 120만원대 게임을 제대로 각 잡고 하기 위한 3500과 3500X를 사용한 고사양 중상업게이밍 PC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우선 세가지로 CPU는 나눠져 있어요 3500도 있고 뭐 2600X도 있고 3500X도 있습니다 대충 세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걸 어떻게 나눠가느냐 여러분이 예산이 정말 빡빡하고 게임하고 작업도 같이 한다 작업은 어떤거? 인코딩 렌더링, 그러니까 편집 같은 거 그런 거 하신다 그러면은 일단 2600쪽을 보세요 대신 게임에서는 프레임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꽤나 차이가 많이 나요 3500 대비 5% 이상 까져요 차이가 커요 3500X 대비는 한 7% 정도 까집니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가격은 셋다뭐 크게 차이 없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3500은 어떨 때 간다 3500 같은 경우에는 뭐 80만원대 견적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저걸 가게 되는 겁니다 80만원대 견적 그러니까 대충 3500에 1660 슈퍼 좀 넣었을 때그때이 견적 가는 거고 여러분이 2060이나 2060 슈퍼 쓰겠다 그럼 3500X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두개 제품은 엄연히 프레임 차이가 납니다 적은 구간에서는 3% 많은 구간에서는 5%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그래픽카드 쓰냐에 따라 달라요 1660 슈퍼 쓸 때는 한 1% 정도 차이 나지만 1660 슈퍼가 아니라 2060 슈퍼 쓸 때는 대충 3에서 5%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고급형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120만원 110만 원 견적 짤 때는 3,500X로 가주세요. CPU는 요세 가지 중에서 태길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산에 맞춰서 어 각각 80만 원, 100, 100만 원 조금 넘고 120만 원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맞추셔도 돼요. 쿨러 같은 경우는 AMD 기본 쿨러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2,600이든 뭐 3,500이든 3,500X든 성능 제한은 거의 없어요. 다만 소음이 조금 심한 편이니까 민감하시면 웬만하면 쿨러를 달아주세요 얘네 발열량은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32X가 제일 높긴해요 잘만 CMPX 9X 옵티마 정도만 돼도 충분히 쿨링이 잘 됩니다 다만 이 제품이 종종 품절이 나면 ID쿨링 SE224 사세요 이두 제품 다 무법이 없는 제품입니다 특히 3번의 결합 방식이 아주 튼실한 편이에요 한번 절배해보시면 알겁니다. 가격도 2번이든 3번이든 둘다 3만원이 넘지않습니다 메인보드가 요번에 진짜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 박포맥스가 물건이 조금 남아있어서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가성비 좀 잡아보겠다 싶으면 X375 M 프로 4 써도 될것 같습니다. 요게 재수입 됐더라고요 물론 베스트 제품은 터프 B450 M 프로나 아니면은 B450 게이밍 프로 카본 H 정도가 베스트 제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요것들 다 가격이 올랐거나 아니면 품절 상태이기 때문에 1번 아니면 3번 갈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B450MOL도 지금 품절에 가깝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 메모리 온니 이것만 사세요 왜? AMD는 메모리 오버하거나 하고 차이가 조금 많이 나거든요 어, 그래픽카드 한번 볼까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80만원대 가실 때는 1660 슈퍼 게이밍 프로, 펠리꺼 요거 하시거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1 6 6 0 슈퍼가 안 붙은 UDV 요 제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베스트로 추천한 제품들은 아니지만 당장 물건 있는 것 중에 가성비가 그나마 괜찮고 품질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고르다 보니까 요두 제품이 됐어요 그리고 SSD는 똑같습니다 AMD같은 경우에는 A320에도 그 대부분 제품이 M.2 슬롯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고른건 뭐예요 B450 제품이죠 무조건 있습니다 어, PM98 가셔도 괜찮고 M.2 슬롯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그냥 가성비 잡는다고 웬디 블루 뭐250 가셔도 괜찮습니다 여유가 좀 있으시면 500W 가도 괜찮겠죠 파워같은 경우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마이로닉스 500이나 FSP500 어, 케이스도 바뀌었죠 케이스 이거 원래 제가 루나 케이스인가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품절났어요 다크 플래시 케이스인데, 이 제품 있죠. 은근히 품질이 괜찮아요. 특히 지금 기본 펜을 6개를 줘요. 전면 3개는 이제 LED가 있는 펜, 상단 2개, 후면 1개는 LED가 없는 펜을 주는데요. 나름 평범한 정도의 그, 쿨링을 해주는 펜이고, 6개 빡빡하게 집어넣기 때문에 쿨링 매우 잘 되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어... 3만원대 치고는 강판이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마감은 그냥 뭐그 가격대 마감인데 품질 자체는 어, 뭐 하나 떨어지는게 없습니다 이 제품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3,500 B450 거기에 삼성램 1660, 웬디 블루 그리고 만니 500W 넣었을 때이 조합으로 82만원 8 2만8천 정도가 나오고요 기쿨쓰는거예요 그리고 169 슈퍼 말고 그냥 169쓸 때는 80만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제품의 성능은 대략 이렇습니다. 배그, 몬혼, 디비전, 로아 등등 뭐 타르코프 이런 거 요새 나오는 고사양 게임을 중업 정도로는 즐겁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저하가 그리 심하지 않고요. 메모리 오버까지 해주시면 은 프레임 방어도 상당히 잘하는 편이니까 이 정도만 사셔도 어지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약간 오션 타임 하면 즐겁게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FHD 기준으로요 그리고 2600 같은 경우에는 작업 병행시에만 꼭 선택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3500보다 떨어집니다 가격은 둘이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뭐 렌더링, 코딩을 한다고 할 때만 그럴 때만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일단 80만원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100만원대는 3500X 그리고 쿨러 다아주면 좋고 없으면 넘어가고 B450, 박교퍼 똑같고 삼선 렌쓰고 2060을 넣게 되겠죠 지금 2060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뭐가? 내가 많이 추천하던 e m t 제품이 그래서 e m t 제품 제껴놓고 어, 조텍 AMP 쓰시거나 약간 소음 있는 게 단점이긴 한데 이거 쓰시거나 아니면 갤럭시시 화이트 DEX입니다 참고 EX 안 붙은 제품은 다른 제품이에요 이거 쓰셔서 이제 쭉쭉 짜면은 PM98을 넣고 p n 9 8 1 5 0 0기가 짜리 넣었다는, 그, 계산 하에요. 이거 970EVO OEM인 가 알죠? 그리고, 파워도 약간 높여서, 시소닉 브론즈급, SSR550, 요거 넣었다 쳤을 때, S700 케이스에 조립하면은, 대충, 3500X 2060이면, 어, 108만원 정도 나옵니다. 108만원, 1 0 8만 109만원. 어, 3500 2060이면, 한 105만원 정도 나요. 그나마 2060에서는 요 두놈, 뭐, 성능 편차가 한 2% 정도니까, 음...렘오버 하면 어느 정도 3500에서도 2069은 쓸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양자택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108만원이냐? 105만원이냐? 저 같으면 108만원 쪽으로 갈것 같긴 합니다 아, 이 정도로 짜면은 이제 아까 요 고사양 게임 얼마라 그랬어요? 중업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상업으로도 어느 정도 게임 잘 돌아갑니다 FHD에서는요 어, 풀업으로는 잘, 제대로 안들어가는 게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업으로 매우 잘 돌아가요 예, 대부분의 플레이 CD, 게이밍에서 옵션 타입 없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100만원대 견적이 되는거죠 그럼 120만원대 견적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3500X 그대로 넣습니다 여기서 이제 3500을 권장을 안해요 왜? 2060을 넣을건데 그때부터는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어... 쿨러는 웬만하면 달아주세요 PBR하고 램오버 다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c n p x 9X 그리고 바퀴포 넣고 램 똑같이 삼성 메모리 넣고 2060 슈퍼를 넣습니다. 2060 슈퍼는 2060 대비 12% 정도 성능이 더 높습니다. 프레임도 12% 정도 더 나오는 거예요. 주, 여러분이 뭐 약간 체감이 되는 정도 성능 향상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돈도 한1 0만 정도 더 비싸요. 그리고 970 에버 혹은 p n 9 8 1요둘 중에 하나 s s d 넣으시고요. 파워도 시소이550브론즈 쓰거나 아니면은 마닉 600W 요정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케이스는 사실 미트급 파우트입니다 굳이 타이탄글래스 무조건 가라는거 아니에요 요 셋쪽에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견 적짜쩌면은 이제 QHD 60프레임도 노려볼 만합니다 2060으로 QHD하면은 요새 게임도 사양이 대체적으로 올라서 60프레임이 안나오는 게임이 꽤나 많은데 요정도 사양되면 2060 슈퍼쯤 되면 그래도 QHD 60프레임 옵션 약간만 타협하면은 즐길 수가 있어요 혹은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 FHD에서 풀업으로 뭐 1,4,4는 안 나오겠지만 풀업으로 대부분 다 70에서 100프레임 정도 뽑아주고잘쓸수 있어요 요거 세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견적액은 다소 증가해서 3500x 2060 슈퍼 기준으로 124만원 정도 나옵니다 공비 포함하면 거의 130만원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80에서 120까지 AMD 견적을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음 90에서 140까지 인텔 견적 한번 볼까요? 인텔이 그현 시점에서 가성비가 매우 안 좋은 건 아시죠? 9400F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9600K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차이가 났나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어, CPU 빼고 똑같은 사양으로 맞추더라도 평균적으로 10만원 뭐 15만원 이상 비싸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선 CPU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40대에서는 9 7 0 0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9700 가격이 40만원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9400F 아니면 뭐9600 아니면 뭐9500 정도가 쓰게 되겠죠. 근데 9500F의 가격이 좀 비정상적이거든요. 이 중간 사이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 9600KF보다 <웃음> 비싸게 책정될까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1번 아니면 2번 써야 됩니다. 9400F 혹은 9600KF 써야 되겠죠. 어, 얘네 둘이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 9400F와 9600KF는 약 8%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오버를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 요거 두 개의 가격 차이가 2만원, 2만 5천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버클럭을 하지 않을 때 9600을 쓰는 거는 멍청한 짓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습니다 2만원밖에 차이 안나기 때문에 8% 성능 2만원 투자해서 올리겠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CPU 전체 가격에서 약 10% 정도를 더 투자하고 8% 성능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은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계산상 그래서 1번을 가든 2번을 가든 여러분 예산에 맞춰가면 될것 같아요 일단 90만원 견적은 9400F를 사용했어요 9400F 같은 경우에는 인텔 기본 컬러를 증정해줍니다 성능 하락은 없는 편이고요 소음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소음에 민감하시면 자마 c m p s 9X 쓰든지 아니면 진짜 저소음을 원하면 트리 w 티 화이트 정도 쓰시면 좋습니다 9400F 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 B360M 박격포를 우선으로 집어넣어놨어요 나는 MSI 싫어한다 기가바이트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 둘이 특성이 비슷한데요 기가바이트 B360 365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7을 정식 지원을 하고 전력제한 해제폭이 높은 편이고요 어, B360M 박교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7은 지원 안 하지만 좀더 저렴한 가격에 인텔 넷, 뭐, 4슬롯, 그리고 큰 박렬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어, 혹시나 메모리 오버를 나는 좀 하고 쓰고 싶다. 그러면 인텔은 무조건 Z보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MSI Z30A Pro라는 비교적 저렴한 Z보드 사용하시면은 뭐 9400F를 넣던 9600K를 넣던 메모리 오버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게임의 용도에서는 메모리 오버가 성능에 꽤나, 꽤나 큰 영향을 끼치긴 해요. 아 어, 메모리. 각 잡고 오버클럭 할 4번 메인보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삼성 메모리 가세요. 다만, Z390 ITX 보드 사용해서 각 잡고 메모리 오버 4000 이상 하겠다. 그런 분만 요 2번 G스킬 메모리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견적이 하늘나라로 가버려요. 여튼, 90만원대 견적 때는 1260 슈퍼, 게임의 옷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기가바이트 1660 udv 쓰시면 될까요? 90만원대 견적은? 만약에 내가 120만원대 견적 짜겠다 하면2060 가시면 되고요. 이2060 그리고 내가 140만원대 견적 짜겠다 하신 분은 2060 슈퍼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픽카드 선택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 아9400 쓰시면 은 130만원대 견적이 나오기도 해요. 2060 슈퍼 쓰고도. 근데 9400은 2060 슈퍼에서도 한 4%, 5% 정도의 어, 성능 하락이 있습니다. CPU가 살짝 딸려서요. 그거는 기억해두시고요. 90만원대 견적을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은 웬디 블루 250 PN981 256두 중에 양자택이라면 됩니다. 어차피 B360 보드 아니면 365 보드를 선택했을 거기 때문에 NVM 쓰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냥 사타 쓰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마닉 500W 써도 되는데, 약간 넉넉하게, 뭐, 마닉 600W, 아니면은, 시소닉 550W, 브론즈 써주는 것도 괜찮겠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리고, 사양이 높지 않기 때문에, DLM 케이스 써도 괜찮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쿨링이 좋은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 하단에 구멍이 뚫려있어서, 흡기가좀더잘 되는, 레베카 미니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L560, 이런거 써도 되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옆에 케이스들 있잖아요? K400. 뭐 S700, 850M 이런거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튼 케이스는 여기 일곱 가지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9400F에 169 슈퍼로 기쿨러 짜는 경우에는 90만 정도의 견적이 나옵니다 3500이나 3500X를 오버하지 않는 이상 9400F가 좀더 매끄러운 게이밍 성능을 보여줘요 다만, 뭐, 3500X를 매물리 오버한다면은, 당연히 이 9400보다는 그쪽이 프레임이 좀더잘 나오긴 하지만요. 어, 뭐, 배그, 모논, 디비전, 로아, 타르코프 등등은 최신 게임을 상업으로, f 시디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 여유가 되시면은, 뭐, 3, 4만원 더 주고, 9600K로 바꾸셔도 상관없지만, 은 사실상, 1660이나 1660 슈퍼 그래픽카드에서는, 쪼도 높은, cpu를 바꿔도 프레임 증가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9400f로 충분하다는 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는 100만원, 110만원대를 생각하신다 하신 분.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래픽카드를 2060으로 가시면 됩니다. 2060 좋다. a m p 가거나 아니면 갤럭시 화이트 dx e 가시면은 그래픽카드가 격이한 15만원 가까이 뛰죠. 13만원, 15만원 사이요. 그리고 SSD는 500기가로 증설을 했고요. p n 쿠 파일을 써서 아주 빠릿빠릿한 로딩 속도를 즐기거나 아니면 가성비로 뭐 웬디 블루 500기가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파워는 동일하게 가시면 돼요. 2060도 뭐 500W 파면 커버가 돼요. 550W짜리 시소닉 브론즈 가시던지 아니면 아일 600W 약간 넉넉하게 가서 파워에서 소음을 줄이는 걸 파워 수명도 증가하겠죠. 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케이스는 아까 얘기했죠. 가고 싶은 거 이거 여기 많은 이 제품 중에서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6개, 7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견적 얼마나 오나요? 9400 2060 썼을 때는 대략 1 1 5만 정도 나옵니다. 115만원. 9600에 2060 쓰고, 잘만 쿨러 썼을 때는 1 1 7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90만원대에서 20만원 뻥튀기 가까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만원 뻥튀기. 어, 대부분 최신 사양, 게임에서 FHD, 상업, 최상업 환경에서도 100프레임 가까이 나옵니다. 뭐 중상업이면 은 진짜 거의 대부분이 100프레임 나오고요. 상업일 경우에는 안 나오는 게임 몇몇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부분 나오고요. QHD를 옵션 타입을 많이 하면 중업, 중하업 정도 많이 하면 60프레임 정도는 최신 게임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저는 FHD 쪽으로 쓰는 걸 추천드리지만요. 9600kf가 가격적으로 많이 가까워져서 이거사면은 2060에서는 그래도 몇 프레임이나마 증가를 한다 정도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인텔 110 120만원대 견적이었습니다 어머 인텔 140만대 견적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가성비랑 거리가 먼데요 9600kf 넣어요 그 다음에 각 잡고 오바한다 치고 l240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msi z390a 프로를 집어넣고요 거기에 삼성 메모리를 집어넣고 그래픽카드는 2060 슈퍼를 넣습니다. 9600KF를 오버클럭하면 2060 슈퍼에서도 전혀 병목 현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삼성전자 어 아까 얘기했던 970 에보의 OEM 제품 PM98을 사용하고요. 파워는 이제는 600W 이상급 쓰는거 추천드려요. 마니클리스트 600W 왜오버클럭 할거니까 아니면 시소닉 골드 GM650 요 정도쯤 올라가주면 좋아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많이 클래식보다 효율이 한 7-8% 높기 때문에 나중에 전기세로 요 차액을 커버할 정도입니다 3-4년 쓰시면 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냉 쿨러 사용할 때는 케이스 제약이 있습니다 레베카 미니 요 제품 쓰시거나 아니면 미8 케이스거나 아니면 S830 쓰세요 요세개로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짜면은 9600K에 2060 슈퍼 어, Z390 A 프로 MSI K, 그 메인보드 거기에 스냉 쿨러 L240 V2 딱싹 집어넣고 레모버하고 견적 짜보면은 한 14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떨 때 유리해요. 돈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견적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설명 한번 드릴게요. 2060하고 2060 슈퍼는 12%의 성능 차이가 나고 9600K를 국민오버로 하면은 9400대비는 한 15% 차이 납니다 오버를 안하면 8% 차이지만 오버를 하면 한 15% 차이 나요 그리고 메모리 오버가 가능하거든요 Z 보드 쓰면 이거는 아주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프레임 방어가 잘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짜버린다 그러면 배그 국민옵 정말 잘 돌아가요 배그 국민옵 방어가 어한 120프레임 정도가 방어가 돼요 방어가 되고 그리고 그 아연이나 불소 이런 것들, 옛날 구 온라인 게임도 있잖아요. 와우, 이런 거. 그런 거할 때, 얘네들 코어를 뭐, 한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 쓰는 게임들, 코어를 좀 적게 쓰는 게임에서는 깡클럭이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최적 프레임 유지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국내 온라인 게임, 아니면 구 온라인 게임, 코어를 적게 쓰는 게임, 최적화가 덜된 게임, 그런 게임 할때 정말 체감이 날 정도로 앞에 견적이랑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20만원 정도는더 뻥튀가 된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배가 아니면은, 딴 게임 안 해! 그러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90만원부터 140만원대 인텔 견적 한번 살짝 보여드렸어요. 이제 좀더 높여서, QHD에서도 게임을 어느 정도 즐길 수가 있고, FHD에서도, 오지간한 게임, 뭐, 100프레임 상다 나오는, 어 거의 최상급, 게이밍 PC를 한번 봅시다 게다가 뭐 AMD 쪽으로 하면 은 원컴 방송도 가능하고 렌더링도 가능하고 뭐 편집도 가능하고 멀티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150만원대부터 17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CPU는 3600부터 3800X까지 선택을 해놨어요 우선 여러분이 작업이 우선이 아니라 게이밍이 우선이고 가성비를 잡고 싶다 하면 은요 3600이나 3500X로 가면 됩니다 말이 가성비지 사실 이미 150만원대면 <웃음> 가성비하고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 가격대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한 게이밍 순수 게이밍 이양자택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지하면 1번으로 가세요 2번은 최소 프레임 유지가 확실하게 3600 대비 10% 정도가 떨어집니다 7만 차이거든요 웬만하면 1번으로 가세요 어,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무조건 달아야 돼요 3500X나 3500은 안달어도 된다 성능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3600급부터는 기본 쿨러가 못 버티거든요? 달아야 돼요. 그래서, CNPX9X를 쓰시거나, 뭐, 3600도 각 잡고 오버하겠다 그러면, l 2 4 0 v 쓰면 됩니다. 근데, 저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CNPX9X거나, 요거 품절나면은, ID 쿨링, SE224 쓰세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바뀌포입니다 아, 바뀌포 없으면은, X370 프로퍼 가세요. 나중에, 뭐, m l 뭐, 품절 풀리면, 요거 가시는 것도 상관없고요. 터프 프로 가기, 내려가면은, 터프 프로 가는 것도 괜찮겠죠. 일단, 다른 거다 품절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바퀴포 가셔야 됩니다. 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순전자 DDR4 8기가 메모리 두 개를 집어넣는데요. 요거, 왜 삼순전자 온리냐, 아시죠? 메모리 오버가 삼순전자께 다른 메모리보다 잘 되기 때문에요. 뭐, 팀그룹 언딱지 메모리, 어, 개일 껌딱지 메모리 이런거 오버 잘 안되거든요 어, 코끼리 꽃, 껌딱지 메모리 괜히 그런거 사셔서 왜 내건 잘안들어갈거야요 그러지 마시고 만원정도 비싸더라도 3전자 메모리 8기가 2개 넘어가시는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렌더링 인코딩을 3600으로 게임도 하면서 같이 하시겠다 어, 영상편집도 하겠다 그러신분은 16기가 2개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2070이에요 공통사항입니다 150에서 170만원대 견적에서는 2070 슈퍼 그 갤럭시 EX 쓰시거나 2펜버전이 온도가 더 착합니다 3펜버전보다 아니면 ENTEC 터보젯 V2 근데 요거 품절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요거 없으면은 기가바이트 이0 치고 슈퍼 게이밍 OC 이 정도 추천드릴게요 물론 진짜 추천하고 싶었던 제품들도 몇종 류 있었는데 그 대부분 다 품절이라서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얘네들 뭔가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놈이지만 그래도 쓰레기급은 아니거든요. 아니, 중급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요 세종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이, 딴 제품만큼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요. 어,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돈 아끼지 마시고, 그냥 970, 에보 사서, 5년 AS 맞게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PN98이 사서, 가성비, 한 2만원 싸거든요. 가성비 잡고, 에보랑, 같은 성능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니클래시 700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전기세에 민감하다면 GM650 시선익 제품 가셔도 괜찮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에수냉쿨러쓸 때는 이양자택기를 하시고요 공냉쿨러쓸 거면 이 앞에 제품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 앞에 제품들 여기 화면 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 화면 안에 있는 거 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150만원 견적이 3600에 2 0 7 0 슈퍼 썼을 때거든요 그리고 잔만쿨러 달았을 때 149만원 견적. 그니까, 러 15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어, 최신 고사양 게임, FHD에서 100, 160프레임, 상업으로 빵빵하게 즐길 수 있고요. QHD에서도 뭐, 75, 뭐, 100, 110프레임으로, 어, 중옵 중상업으로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QHD 144 풀업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2070 슈퍼로는 144 풀업은 좀 어렵습니다. 2080 태에도 그거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옵션 타협 좀 하고 즐기실 거면 QHD 모니터 사는 것도 충분히 추천할 만한 어 최상위 게이밍 PC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램을 16기가에서 32기가로 증가하면 은 157만원 견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170만원 견적은요 3.700X로 가요 요거 3800X 내가 왜 사지 말라고 했는지 알죠 요거 두개 제품 성능 차이가 많이 나야 3%고 적게 나는 구간에서 1%밖에 안난다. 특히 게이밍에서는 1% 채 안나기 때문에 3700X를 가라고 했습니다. 작업에서는 한 3% 차이 나요. 왜? 얘네 지금 6만원 정도 차인데 6만원 더줄 만한 값어치가 3800이 없어요. 3%면 그래서 3700X 사시고 거기에 3700부터는 작업을 조금 한다. 그랬었을 때프로리마테 어 아티스트 3할 정도를 추천드려요. 아니면 어세신3 아니면 L240 V2 이런 좀 고급 쿨러를 권합니다. 그래서 성능저하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B4고 M 바퀴포 맥스를 가더라도 성능저하가 없을거예요 3700X급 이거 사셔도 괜찮고요. 어, 조금 높여본다면 은 X370M 프로포는 보지 마시고 좀 높여본다면 은 프라임 X570P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X570 25만원 이하 중에서 유일하게 드라이브 보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서 메모리 오버를 꽤 하시고요. 렌더링 인코딩을 같이 하실 거면 램 용량은 16기가 두개 넣어서 32기가로 증설하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렸죠. 그래픽 카드는 아까 얘기했던 2070 슈퍼 아니면 뭐 터보제 V2, 어, 2070 슈퍼 게이밍 OC 요 중에 가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표에 만, 표 만들면서 얘기할 때이 터보제 V2가 단가 저감했는데 가격이 비싸서 추천 안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때랑 차이가 나요. 일반 제품하고 한 5, 6만 차이 납니다. 가격 내려갔으니까 살만하고요. 그리고 2075 슈퍼 게이밍 옷이 여놈도 페이지 한개 줄였다고 내가 막 욕했었는데 그래도 가격을 내렸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딴 것들 오를 때 얘네들은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가성비 생각하고 사기 좋은 2075 슈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SSD는 똑같습니다. 구7 5에버 가든지 PM98에 가시든지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부터는 골드급을 우선으로 권합니다 3700X에 2 0 7 0 슈퍼 정도면 전력소모량이 400W를 계속 유지를 할까요피크치는 어, 뭐 보통 일반적으로 게임할때는 300에서 400W 왔다갔다 겠죠 그정도 좀 쓰는데 그렇게 쓸때 여러분이 어, 골드급 파워를 쓰신다면 나중에 한 4년? 이래 썼을때 전기세로 이건 마이크로네시 클래시2 700W 썼는거랑뭐이 골드급 썼는거 안테꺼 거. 그, 차액을 커버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안택 EAG, AS7년짜리, 이런거 사는거 괜찮은거 같아요. 얘가 예, 단점이 하나 있긴 한데, 펜불량이 가끔, 보입니다. 좀, 좀 잦아요, 펜불량. 근데 펜불량 나면 새거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립자는 별로 싫어할거예요 여러분, 소비자야 어차피 조립하는 사람이 다 AS 해서 줄, 주겠지만. 음. 수냉쿨러 쓴다면, S830이나, 미팔이 양자 퇴계하시고요. 공내 쓴다 그러면은, 요 앞에 케이스들 쓰는 것도 다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가, 게이밍 평가 똑같습니다. 최신 고, 출시, 고사양 게임을 100에서 160프레임 원활하게 쓰거나, 아니면은 뭐, QHD 75에서 120프레임 잘 뽑아준다. 이건 똑같아요. 중상업에서. 근데, 지금 CPU가 3600보다 2코어 4스레드가 더, 4스레드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할때 렌더링 인코딩을 할때좀더 원활하게 그리고 빠른 결과물을 보여주겠죠 다만 게임밍 성능은 9700 대비 소폭 처집니다. 5에 7% 정도요 하지만 멀티스레드 성능은 30%에서 20% 사이 가까이 더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견적액은 166만 5천원 정도로 거의 170만원 정 될까요 그걸 미포함하면 그래서 여기서 AMD 170만원 견적 완성이 됩니다 부품조합 아시죠? 3700X에 2075 슈퍼 어, 시소니가 쪘는데 시소니 OEM인 안테파워 <웃음> 아티스트 3R 쿨러나 L240V2 넣었을 때 기준으로 나온 금액이에요 자 이제는 인텔 최상위 게이밍 제품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최상위에요 어 CPU를 9700i7급을 사용하게 됩니다 9700F랑 9700KF를 넣어놨는데 왜그 F 붙었는걸 넣어놨어요? 이 F 입고거은 내장 그래픽 활성화 비활성화한건 아시죠? 근데 이 비활성화된 제품이 일반 정품보다 4만 5만 쌉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2070 슈퍼 아니면 2080 Ti 넣고 쓸거 아니에요 그럼 내장 그래픽이 굳이 필요하지 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F 붙은 제품들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9700F가 원래 가성비가 그리 안 좋았어요. 왜? KF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거의 6만원 가까이 벌어졌기 때문에 9700F 쓰신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CPU 오버클럭 안 하시는 분들 이두개 제품은 5%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오버클럭안 했을 때 0.2클럭에 6만원 차이라고 내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올코어 부스터가 0.2클럭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9700을 우선으로 추천드릴게요. K 안 붙은 놈을. 어, 쿨러 같은 경우에는 KF 쓸 거면은 L240V2 가시고요. 그냥 9700쓸 거면은 아까 얘기했던 트리니티 화이트 가도 됩니다. 아니면은, 어, 나는 뭐 전력전 해제하고 좀하드하을쓸 거다. 어, 뭐 디쿨 어세신 같은 거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디쿨 어세신이 지금 세일 기간이라 9만원 정도로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협이랑 농협보다 조금 차지긴 하지만 맞먹을 정도로 공내 3대장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X63도 넣어놨는데 X63은 여러분이 좀 하드하게 오버클럭하기 위한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될까요 하여튼 사용용도에 대해서 쿨러는 3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확히 만하면 4개라고 적어놓고 싶긴 한데 트리니티가 빠지긴 했네요 트리니티는 근데 9700KF 쓰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Z390A 프라임 아수스 제품이에요 이거 MSI 아닙니다 요게 가장 무난해요 불량률도 어, 낮고 구민오버잘 되고 뭐 품질도 평탄은 치고 가격은 한 25만정도 하고요 여러분 이각 잡고 오버클럭 할거면 타이치 추천드릴게요 Z30은 타이치 램오버도 4000까지 비다이 메모리 쓰면 잘 들어가는 편이고 어, C다이면 한3600 그리고 CPU오버도 좀 잘됩니다 저는 버튼실에서 그리고 메모리만 그거 오버하겠다 하시는 분들 나는 배그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요 Z30 아예 하면 될 거, 사면 될겁니다 스틱스 아이 가격은 뭐 타이치보다 조금 싸긴 한데 그래도 30만원 정도 해요 꽤나 비싼 편이죠 원래 팬텀 ITX 추천했는데 팬텀 ITX 품절 났거든요 단종의 단종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틱스 제품 쓰, 쓰셔야 될 겁니다 메모리는 여러분 레모버를 그냥 평범하게 3200 정도 넣고 쓰실 거면 은 삼선전자 메모리 8기가 두개 가면 될 거고요 어좀각 잡고 뭐 3800, 4000, 4200 이렇게 넣고 쓰고 싶으시면은 G스킬 CL14 에 3200클럭인 이 트라이던트 G 제품 요거 사세요 요거 하면은 레모버좀잘 먹습니다 어 그래픽카드는 여러분 견적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190만원대 견적은 2070 쇼퍼를 가셔야 돼요 갤럭시나 EMT꺼 혹은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뭐그 정도 가시면 되고요 300만원대 견적은 2 0 8 0 t i FTW3 울트라 이게 2080ti 중에서 제일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뭐, 조금 예산 낮췄을 거면은, 게이밍 트리오, 트라이프리 프로죠. 근데 조금 더낮춰면은 어떤 거 사야 돼요? 물어보시면 가끔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어, 2080 중에서 좀더싼거 쓰고 싶으면은, 2080ti 중에서, 허리케인 3펜 버전. 아니면은, 어, 컬러풀 어드밴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중간에 너무 뻥 삐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190에서 350으로 뛰어요? 중간에 200대는요? 자2 1 0분은 지금 이거 앞에 견적 있잖아요 2070 슈퍼 견적에서 2080 슈퍼로만 바꾸면 돼요 에브가 f t w 3 s 쓰든지 컬러풀 불칸스 쓰든지 이런 2080 슈퍼 이런 거집으면 해당 제품으로 집어넣었을 경우 230만 원대 견적이 나옵니다 어 SSD는 공통이에요 190만 원 견적이든 350만 원이든 230만 원 견적이든 970에버 쓰는걸 제일 먼저 강추하고요 약간 예산을 한2만 정도 아끼고 싶으신 분 PM98에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골드급 가는걸 권장하고 싶어요 시소닉 OEM 제품인 안테 EAG 750 골드 이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그냥 시소닉거 쓰고싶다 GM750 쓰시면 됩니다 이거 어 품절났다가 다시 물건이 들어왔어요 가격이 만원 오는 상태로 그리고 예산이 조금 빡빡하다 하신 분은, 많이 클래시 700W 쓰시면 돼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200M은, 상단 쿨러 제약이 없어요. 뭐, 3열을 쓰든, 아니면은, 그, 280 라디를 쓰든, 249 쓰든, 잘 달려요. 다만, H500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단 쿨러가 249까지 밖에 안 된다. 그리고, 튜닝 램, 못 쓴다. 요거 생각하시고, 케이스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저렴한 수냉 쿨러 달수 있는 케이스 골라줘요. 하시는 분은, 요거 s 패션으로 가시면 되구요. h500 같은 경우에는 그 어세신 3 아니면 트리니티 같은 거 그런 거랑 조합하면 은 정말 좋아요. 쿨러 마스터 h500 이거 케이스가 거의 탑5 안에 들정도 공랭 쿨러 사용했을 때 좋습니다. 순냉 쿨러 쓸 때는 요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9700에 l240 순냉 쿨러 그리고 2 0 7 0 슈퍼 안테 골드 그리고 아수스 Z390A 그 삼성 메모리 같은거 사용했을때 견적은 193만원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픽카드만 2080 슈퍼로 바꾸면 132만원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300만원대 견적이라고 한거는 9 7 0 0 k 프 넣고 거기에다가 쿨러, l 2 4 0 v 2 넣고 어, 타이치, 메인보드 넣고 그러다가 그... 메모리는 그냥 삼성 메모리 넣고 2 0 8 0 t i 넣은거에요 2080ti 이 190만원짜리 가장 좋은 제품 집어넣고 그리고 에보 970 에보 SSD 넣고 파워 안텍 골드급 파워 넣고 그렇게 계산했을때는 대충 이정도 나와요 349만원 거의 350만원 이죠 이정도면은 여러분 9900k 갈 필요없어요 게이밍 프레임 차이 거의없어요 거의없고 지금 현존하는 제품 중에서 2080Ti가 가장 좋은 게이밍 그래픽 하던 거 아시죠? 그걸 집어넣은 진짜 가장 좋은 최상급 게이밍 PC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2080Ti를 사는 거는 3080 나왔을 때 감가가 좀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 190만원대 인텔 견적을 추천드릴게요. 여러분이 순수 게임 용도로 사용할 때는요. 투컴 방송용 게이밍 커먼을 맞출 때 혹은 나는 게임밖에 안한다 자극 같은 거할 생각 없다 아니면 간단한 자극과 게임을 할 거다 그럴 거면 이 190만원대 견적을 우선으로 추천드리고 그래도 나는 욕심이 있어서 2080ti나 뭐2080 슈퍼 가고 싶다고 하신 분 그럼 이 옆에 견적으로 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개 견적만 남았거든요 이두개 견적은 어, 특수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70만원대 인텔은 그냥 내가 재미로 짠 거예요 비싼 거돈 아끼지 않고 팍팍 넣는 최상위 게이밍 p c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 390만원, 220만원대 AMD 견적은 게임을 위한 견적이라고 보다 게임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작업을 우선시하는 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MD 견적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3900X에 3950을 사용했어요.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합니다. 헤비한 작업은 2번 3950X 쓰면 되고요. 어좀 가성비를 잡고 헤비한 작업할 때는 1번 3900X를 쓰면 될 겁니다. 3950X가 가성비하고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X63 아니면은 X73 정도 추천드립니다. 얘네 둘다 발열이 상당해요. PBO 켰을 때. 애초에 3950X 같은 경우에는 280 라디 순행 쿨러를 쓰라고 권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쓰면 될것 같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X570, 어로스 프로 정도로 충분히 잘 버텨줘요. 아니면 엑소추공 프라임 프로 정도로도 잘 버텨줍니다. 잘 버텨줘요. 요 위에 막, 그, 마스터도 있고, 뭐, 익스트림도 있고, 제품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로 올라가봤자, 실제로 오버클럭이 훨씬 더잘 되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급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작업을 생각하고 가는 견적이기 때문에 16기가 두 개입니다. 혹시나, 게임에서도 프레임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은, 좀 비싸더라도 이 G스킬, 3600클럭짜리 있죠? 717에 요거 사시면은 안정적으로 3600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산소전자 16기가 두 개는 이건 3600이 안들어갈 수도 있어요 3400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래서 요거 사시면은 그냥 그냥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양자택일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예산 아끼려면은 위에 거 가서 3400을 쓰세요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픽카드는 2080Ti를 넣어놨는데 나는 작업밖에 안하는데요 이거 농피정 그래픽카드 아니에요? 나는 인코딩, 렌더링, 음악작업 아니면 영상편집 이런 것만 합니다. 하시는 분은 여기 옆에 지금 나와있는거 있죠? 메모장에 어, 펠릿 1660 슈퍼 게이밍 프로 OC 요거 사시면 돼요. 아니면 컬러풀 아이게임 슈퍼 울트라 요둘 중에 하나 사시면 될거고요. 게임도 같이 하겠다. 하시는 분은 뭐2070 슈퍼 써도 되고 2060 써도 되고 2080 t 일 써도 되는데 일단 최상위 게이밍이라는 명목하에 2080 t 일 넣습니다. 었 어, 970 EVO는 똑같죠? 옆에랑. 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거 넣는지 알죠? 5년의 AS. 970 e v 플러스 왜 굳이 안 쓰나요? 어, 가격이 그게 3, 4만원 더 비싼데 쓰기 속도 빼고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970 e v 를 강추하고 혹은 그냥 p n 9 8 1 가셔서 2만원 세이브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는 약간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작업 용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켜둘 거고요. 전기세 절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파워에 부화도 오랫동안 갈거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한 100W 늘려서 둘다 시소닉 제품으로 넣어놨습니다. 어 용량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성정리의 편리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양자태계 하면 될거고 이 시소닉 포커스 골드 GX 시리즈는 g n 과 다르게 하이브리드 제로펜 기능이 있어서 로드율이 50% 넘지 않으면 은 펜이 안도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저소음으로 쓸수 있겠죠. 제가 지금... 사진상에는 프랙탈 디자인 메시파이 S2를 찍어뒀는데 요거 말고 P600X를 좀더 추천드려요. P600S 그거 아니면은 가디언 1200M 그거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상단 순행 달기에 개들이 좀 원활해요. 그리고 프랙탈 디자인 메시파이는 전면에 다시는 게 좋습니다. 상단에는 저 X 5 7 0보드에서는 대부분 간섭이 생깁니다. 어, 물론 전면에 달고 쓰면 간섭이 없을 거고요. 네버 어, 언더가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 케이스면. 그래서 전면에 다실 분프탈 디자인 메시파 S 쓰시고요. 상단에 달고 쓰실 분들은 1,200m 타이탄 글래스 아니면은 어, P600S라는 케이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번 영상에는 또 추가해줄게요. 그, 그 케이스. 오로지 게이밍 용도면은 9,700. KF 쪽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견적. 바로 옆에 근데 여기는 작업과 게임 어, 멀티 사용 기준으로 짜는 견적이고요 게임의 성능 자체는 인텔 이거 300만원대 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5에서 7% 정도 쳐질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차이밖에 쳐지지 않고 렌더링 인코딩은 월등히 좋습니다. 뭐 50% 60% 더높어한두배가까이 높아.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수 작업만 하신다면, 그래픽카드 1660 낮춰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게임하고 작업 같이 하신다면, 이 견적, AMD 견적. 200, <웃음> 무슨 그래픽카드 쓰냐 따라 각이 달라요. 예를 들면, 2070 슈퍼 쓰면, 270만원 견적이고, 2080 테일 쓰면은, 390만원 견적입니다. 여튼, 이 견적, 상당히 괜찮은 견적이라고, 추천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470만원대 인텔 견적. 이건 최상급 게임이어서가 나는데, 사실 이 정도급은 가성비는 신경도 안쓴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약간 돈을 그냥 버리는 느낌이 나는 견적입니다. 아, 추천하는 견적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게임만 하실 텐데 9700F 뭐 9700KF보다도 조금 더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9900KF가. 1, 2% 많이 차이 나야 3, 4%니까. 아. 그 프레임을 좀더 잡기 위해서 100만 원더 때려 박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300만원 중반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400만원 중후반이잖아요. 일단 KF, 9900KF 사도 돼요. KS는 국내에 이제 물건이 없기 때문에 못 구할 거고요. 그래서 9900K 아니면 KF 사야 되는데 어차피 뭐내장글픽안쓸 테니까 KF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그 그 쿨러 같은 경우는 X73 가세요. X63 가도 되는데 X73이 소폭 조금 더 좋습니다. 오버클럭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밑에 쿨러는 찾아보지 마세요. 어, 메인보드한테는 갓나이크가 제일 좋아요. 지금 판매한 제품 중에서. 원래 오버클럭은 아펙스가 제일 좋았는데, 아펙스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물건 안들는지 국내에. 좀 오래됐어요. 갓나를 보시거나, 가성비 포기하고, 그냥 이쁘고, 오버는 그냥 평범하게 집어넣는다. 국민 오버. 그럼 막시무스 히어로 가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거보다 타이치를 좋아합니다. 이 가성비 똥망이거든요. 심지어 가격도 한 4만 5만 올랐던데, 전달 대비. 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비다이 메모리 선택했어요. 16기가 가느냐 32기가 차이 가느냐 차일 뿐이지. 이 정도급 준다면 레모버 4000하고 써야죠. 가성비 이미 포기했는데. 그래서 비다이 메모리 확장인 G스킬 메모리 어, CL14짜리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어 그래픽 카드도 아 물론 이거 위에급도 있지 않나요?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위에급에 뭐 아시다시피 몇 종류가 있긴 한데 280만원, 300만원 하는 제품도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성능 차이가 2 0 8과 FTW3랑 없을거예요 실제로는 여름에 사는 일반 소비자용 제품 중에서 최상위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에브가 FTW3 울트라 나중에 호프가 나오면 호프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두개가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집어넣어놨고요 어, 조금 조서음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트리어로 넘어가시면 된다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어, SSD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버 플러스가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견적은 뭐다? 가성비 신경 안쓴 견적이에요. 에버 플러스 가세요. <웃음> 쓰기 속도가 한 4, 500 빨라요. 에버 대비. 읽기 속도 이런 건 똑같습니다. 수명 그런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만약에 좀 가성비 생각한다면, 그냥 구치고 에버 가시고요. 얘네 둘이, 보시다시피 똑같은 용량의 쓰기 속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얼마 차이 납니까? 7만원, 6만원 차이 납니다. 아, 파워더 가성비는 이미 던져버렸습니다 GX 시리즈 850 이거 집어넣어놨고요 이거 쓰시면 아마 그 하이브리드 제로펜을 충분히 발동시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뭐 9900K 오버클럭 해봤자 200W 쓸거고 뭐2080테이 해봤자 2 5 0다 안쓸텐데 <웃음> 270, 250뭐이 사이겠지 그럼 둘이 합쳐서 얼마예요뭐400 피크치는 한500 조금 안될거고 보통 한 400에서 380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보니까, 하이브리드 제로 펭기는 쓸수 있겠네요. 그 제로 펭기는 난 필요 없다 그러면은, GM850 모듈러 제품을 바꾸면 됩니다. 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상단에, 280이나 360 라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튜닝 메모리 장착하고. 그래서, 쿨러 마스터 H-OF M, 우선 추천드리고요. 어, 사실 이건 뭐 가성비 잡는다고 뭐 밑에 1200m 쓰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이미 가성비 포기했잖아요. 아, 이쁘장한 클러머스터 H500m 쓰시다. 이거 전면에 유리로 보이는데 이거 그 메쉬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최상위 그 기본 쿨러 기준으로 최상위 케이스입니다. 총 평가는 하이엔드급으로 넘어가죠, 지 내상. 그러니까 H E D T. 하이엔드 데스크탑, 아, 맞죠. HDT급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조합이에요. 다소 발열은 좀 있는데, 뭐, 작업이나 게이밍, 어디 하나 빠지지 않아요. 근데 가성비는 포기한 견적이야. <웃음> 그래서 순수 게이밍 할 때는, 이거 가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냥 밑에 거 가세요. 이 350만짜리 원 견적. 여튼, 최상급 반쯤 장난온 짠 인텔 견적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좀 길었네요 1시간 정도의 견적이었는데요 어때요 보기 좀 불편해졌나요 편해졌나요 내가 비슷한 견적을 공유하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놔서 짜놨거든요 여러분이 보기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의견을 밑에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편에 더 좋은 견적 그리고 얼른 코로나가 해결돼서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이번 견적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말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인사결 이상하지 않아요? <웃음> 여튼 진짜 빠이빠이